자, 그러면 이제 우리 요약집 좀 볼까요? 요약집, 요약집, 요약집, 요약집, 93페이지. 요약집 93페이지. 우리 머시중한디, 뭐 지문 정리합시다. 예. 요즘에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유튜브로 올리고 있어요. 보고 계세요? 모르세요? 유, 유튜브 안 보세요? 유튜브란 걸 몰라요? 유튜브 아시죠? 저, 저 유튜브에 이제 열공시 이렇게 예, TV 7 0이면 제가 지금 요거 요저 요약집에 있는 요거 있잖아요. 얘네들 다 올려가지고 유튜브에 지금 절찬 상영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에 지금 구독자가 1,300명, 1,400명인데 이제 이게 1,000명이 넘으면 광고를 붙일 수 있대요. 1,000명이 넘으면. 근데 1,000명 넘었어. 그래서 광고 부품함으로 알아보니까 4,000시간이 돌아가야 된대 이게. 그러니까 4천 시간을 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한 1900시간 정도 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제 유튜브를 밤에 켜놓고 주무세요 네, 켜놓고 주무시는 걸로 자꾸 들으면서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주무시는 걸로 제가 또 무슨 어떤 광고에 또 현혹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뭐 돈을 벌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위해서 저 유튜브에 올렸으니까 계속 켜놓고 자꾸 들으시면 이 지문이 전체 범위를 다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습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자 여기 요약지 93페이지 있어요 9 3페이지래서 오늘 제가 특별한 걸 준비했어요 잡혀 보세요 네. 자 준비 되셨죠? 예. 자 우리 요약집 보시고 계속 반복해 들으셔야 돼요. 예. 자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 설정 등기 이름은 등기 목적이 달라요. 등기 목적이 다르면 신청서 하나로 써야 돼요, 따로 써야 돼요. 따로 따로 써요. 따로 써야 돼요. 별개 왜 이래? 요슨 소리야? 어, 천둥쳤어요? 예. 엔진왔는데다시 아, 찍어야 되나? <웃음> 자 다시 자 소유권 이전 저당 설정은 등기 목적이 다르니까 신청서를 따로 따로.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되죠. 자, OX, 오조 별개로 내야 된다. 등기 목적에갖고 등기 원인이 같으면 일괄인데, 이건 다르니까 별개로 약성. OX, 오에요 오, 잘 보세요. 오! 날아온다. 예. <웃음> 준비했으니까 예. 신경 많이 썼어, 이게. 다음, 예. 같은 책과 담보를 위해서. 예. 여러 개 부동산에 다다 묶어가지고 저당 다 똑같이 목적이 같죠. 여러 개를 저당을 다 똑같이 잡는데 일때 관할이 다르대요. 관할 다르면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OX 오. 오죠. 나라고자아요죠자 예. 신청서가 여러 장이죠. 신청서가 여러 장이면 간이 내야 돼. 간이 한 세트로 간이 나죠. 근데 당사자 권리자면다 다 찍는데요. 권리자나 의무자가 여러 명이래. 그럼 다 찍어야 한명 찍어요. 한명한 명, 한 명, 한 명. 자 OX 오, 그죠. 뭐, 수 나왔어, 지금. 오예요 네. 자, 다음, 뒤 보시면, 신청서에 적은 서명의 문제, 정정, 삽입, 삭제. 자, 난 외에 예, 적으며몇 글자 정정했다. 몇 글자, 글자 삭제. 쓰는 거죠. 자, 날인 또는 서명이에요. 서명하고 날인이네요 네? 예? 또는 또는? 네, 또는. 자, 날인 또는 서명한다. 그럼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샥 바꿔서 서명하고 날인다. OX. o 스가된 거예요, X. 했죠, 했죠. 와, 준비 많이 했죠. 그렇죠. <웃음> 자 다음 자 95페이지. 95페이지. 95페이지에 자 우리 거민계약서 있죠. 거민계약서에 계약서에 부동산 표지 쓰잖아요. 이게 신청서냐 딱 맞아야지. 엄격하게 일치하지 않으면 원래는 각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동일성이 인정되면 이게요. 등기법의 마법의 단어예요. 동일성 인정 나오면요. 거의 99.9% 봐줘. 종이서 인정 나온 승, 아이, 봐주겠다. 봐주면 어떻게 해요? 술이 돼도 뭐방하다 오죠? 오. 네. 자, 등기 원인 증명 서면, 이게 뭐예요? 계약서네, 계약서. 계약서인데, 이게 이제 한 판에서 판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판결세 거미을또 받을 필요가? 네. 뭘? 있다 판결서의 검인을 받아야 된다. 라고 별표 막 쳤단 말이야, 까 수업시간에. 그래서 판결서에는 거민을 받아야 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거나 거래 신고필증을 받았으면 검인을 받은 걸로 본다. 그랬지. 그땐 안 받아요. 근데 이 판결서에는 받아야 된다. 자,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지자체. 자, 일방이 국가 지자체. 봐줘, 안 봐줘? 자, 이 국가 지자체가 등기관이랑 친하니까 만나서 어떻게? 쏙딱쏙딱, 그죠? 싸봐 쏴봐, 그러지 말고, 쏙딱쏙딱. 자, 쏙딱쏙딱 해서 거민을 받을 필요가 없고요 얘네들은 인감증명도 안 내도 된다 그랬죠. 맞는 말이고. 자, 허가를 받았으면 거민을 받을 필요가 없다. X죠. X는 저쪽에서 내려와. 이렇게 좌우 내려와. 그죠? 네. <웃음> 자, 97페이지 가세요. 요약지. 자, 97페이지에 소유권 이전 등기나 저당권 설정 등기 자, 여기 이전, 이전, 이전 또 설정, 설정 자, 오늘 명인이 직접 신청했어요 명신, 명신, 등기 명의된 신청이 직접 내가 내걸 신청해서 경유됐으면 그때는 등기필정보를 작성, 통지 해줘야죠 작성, 통지 자, 외우셔야 돼요 보존, 설정, 이전, 추가, 명신까지 이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안돼 보존, 설정, 이전, 추가가 돼야 되고 그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명신 자, 명신. 말소 등기가 됐다 그러면 안 만들어져요. 예, 보존 설정 이전 추가. 또, 내네 명의로 내가 신청한 사람. 그때 작성 통지를 해줍니다. 자, 맞는 말이고요. 다음, 국가 지자체가 걸리자래. 자, 국가 지자체 걸리자. 얘네들은 사실 필요 없어요. 어우, 천국지네. 오늘 웬일이야. 자, 국가 지자체가 걸리자인 경우에는요. 얘네들은 등기 필정보를 만들어줄 필요가 없다. 라고 했죠. 자, 이거는 틀렸죠. 그죠? 예, 딱, 승소와 등기 의무자가 권리자한테 넘겨주는 소송을 해서 자기가 이겨보라고 밀어내는 거예요. 이 등기가 실행됐으면 등기필정보는 만들 필요가 없어요. 내 명의로 한게 아니라 남의 명의로 해준 상황이어서 요거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죠? 대신에 승소한 의무자나 권리자한테 완료 통지만 해줘요. 등기필정보 안 만들어주고. 다음,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요. 자, 의무자는 지내 장롱 속에 등기 필정보가 있죠. 그럼 갔다가 제공을 해야 된다. 자, o x 오죠 다음, 승소한 권리자가 왔어요. 이제 권리자. 권리자가 소송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판결로 등기를 신청한대요. 그러면 의무자는 장롱을 뒤져서 갖고 올 수가 없지. 죠 그렇죠? 예. 맞죠? 자, 보존등기나 상속등기는 단독신청이에요. 단독신청이면 등기필정보를 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일 때는 거죠? 공동일 때. 다음, 자, 등기필정보가 없어. 없으면 재발급 해줘, 안 해줘? 안 해주죠? 안 해주면 해결 방법이 출석을 직접 하거나 아니면 직접 위임받았다라는 확인을 받거나 변호사 법무사가 직접 위임받은 거죠. 그 다음에 공증을 받거나 이세 가지 방법으로 대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말이죠. 지금은 변호사 법무사 확인하고 공증만 써 있는데 직접 출석도 가능하지요. 그 다음에 합의자가 추가, 추가, 추가 나네, 추가. 자, 보존 설정 이전 추가, 추가. 이때는 작성 통지를 할 필요가 있다 있다 있다 없다 가 아니라 있다 죠 보존 설정 이죠 추가할 때 작성 통제 합니다 자 대위 채권자 신청으로 자 등기가 완료했어요 내가 한게 아니라 채권자 가 내걸 해줬어 그럼 내 명의로 내가 신청한게 아니니까 작성 통제 하지 아니한다 자 맞죠 다음 99페이지 보십니다. 인감증명 얘기죠. 자 소유권 이전 등기나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한다. 이거는 의무자가 소유자가 된 상황이에요. 소유자가 의무자가 된 상황이죠. 소유자가 의무자라서 넘겨줄 상황이니까 저당 설정도 소유자가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유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합니다. 그런데 네, 저당권 말소라든가, 자, 저당권 이전. 이 경우는 소유자가 상관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당권자가 말소해주거나 저당권자가 딴 사람한테 이전하거나. 요럴 때는 에 의무자가 소유자가 아니라서 인감이 원래 안 들어가. 근데 의무자긴 의무자니까 등기필정보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등기필정보도 없다는 거예요. 없으면 확인조서로 대체할 수가 있죠. 요럴 때는 뭐야, 안 되겠다. 너인감도 갖고 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 때는 인감용이 제출이 되는 거죠. 그죠? 음. 그냥 저당 말서 저당 이전 그러면 인감 안 들어가요 네, 등기필증부 없어 어쩌고 저쩌고 이럴 때만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인데요 분할 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의인감료에 같이 따라 들어갑니다 당연하죠 근데 권리 처분권한 수요 낫죠 처분권한 수요 그렇으면 너도 책임져라 함께 제출 함께 제출 대리인도 함께 제출이죠 네. 다음 맞고요. 자, 다음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인증을 받았대. 또 공정증서로 만들었거나 믿을 수 있어. 자, 이럴 때는 인감증명 내 필요가 없어요. 그죠? 공정증서가 아닐 때는 전원 인감 들어갑니다. 다음 용도란에 인감증명에 가등기용으로 써있다고 자, 저당권 설정에다가 낼 수가 있어 있어. 용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매매일 때만 매도용을 내고 나머지는 섞어서도 괜찮다 그랬죠. 그래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외국인 외국인 다 해준다 그랬죠 예, 지낸 나라 인감 제도가 없고 우리 인감을 못받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인증을 받음으로써 제출에 가름할 수가 있어요 외국인 넓게 봐준다 그랬어요 자 다음 101페이지로 갑니다 101페이지 자 진정 명의 회복 났죠 자 진정 명의 회복은요 원래 내걸 찾아오는 거예요 새로 거래하거나 새로 취득한 게 아니라 원래 내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둘다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를 상속받는데요. 예, 농지를 상속받는데 농취증 내라 그런다 그러면 아버지가 못 돌아가세요. 예, 못 돌아가시니까 상속일 때는 농취증이나 토지거래거나다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예, 전부 할 필요 없어요. X. 자 농지에서 공유물 분할한데 자 농지를 분할할 때 이미 취득한 건데 뭐 예, 농취증을 또낼 필요가 없어요. 자 X죠. 자취득시효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취득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험만 완성이 됐기 때문에 자낼 필요가 없어. 다음, 102페이지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자, 의무자의 주소도 내야 된다. 자, 원래 주소는 권리자 걸 내는 건데, 소유권 이전에서는 의무자도 내야 된다. 그랬죠? 제공해야 됩니다. X. 자 법인은 법인 설립 등기를 어디 가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등기관이에요 시장군수구청장이면 안 된다고요 자시장군수구청장이 번호 주는 건비법인이죠 비법인 그래서 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소에서 부여합니다 X 자, 주민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자재외국민 들어온 거에 나간 거예요 외국민 나간 거죠. 어디서 일단 나갔어? 요 서초구. 자,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에서 여기서 부여를 합니다. 맞아요. 자, 외국인은 외국인 관세장. 외국인은 외국인 관세장이 부여합니다. 자, 비법인의 등록번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들렸죠? 네. 자, 다음 건물의 일부. 자, 걸렸어. 일부, 일부, 일부를 빌릴 수가 있어요. 자, 일부 빌릴 때는 도면이 필요합니다. 도면 맞죠? 근데 전부 빌린대요 전부 빌리면 도면을 낼 필요가 없죠 그렇죠? 전부 일부일 때 됩니다 자, 지상권을 빌리는 건데요 자, 토지 일부래요 그러면 일부를 지상권을 빌릴 때 도면 들어가 대장 들어가 도면 들어가요 대장이 아니라 도면이 들어갑니다 대장 들어가는 거네개 있어요 대장 들어가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부동산 변경 멸시 멸시 말속으로 하면 안 돼요 멸시 멸시 그렇죠? 이럴 때 대장 들어가고 일부 빌릴 때는 대장 안 들어가요 네, 틀렸습니다 자, 다음 107페이지. 자, 토지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자, 토지 특정 일부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합니다. 꼭 해야 되겠으면 어떻게? 잘라야지. 분필해가지고 두 개를 나눠서 하나를 팔아야 되죠. 그래서 반드시 분필 등기를 거쳐야 되는데, 이거랑 구별하실 게 지상권. 지상권은 빌리는 거잖아요. 빌리는 거니까 분필 등기를 거치 전에도 일부 빌릴 수가 있어요. 저기 쓰셨죠? 파는 거랑 빌리는 거랑 다른 거예요. 자 지분 지분 지분 쿨런네 지분 지분 예. 공유 지분을 빌릴 수가 없죠 그래서 공유 지분 못 빌려요 자실판보시기 여기, 여기 여기 아까 전세를 쪼개서 나눠 가질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공유 부동산을 빌리려고 그러면 한 사람 지분으로는 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 다 상대해야 되니까 지분에 대한 전세는 안 된다 이거예요 공유, 지분에 대한 전세권을 할 수가 없다. 없다. 들렸죠 네. 자, 공동 가등기권자중 일부가 나 1억 들고 가서 내가 1억어치만 번내기 합시다. 그러면 해줘, 안 해줘? 해줘야죠. 1억 들고 가서 3억어치 다 해줘. 그러면 안 해주는 거예요. 되는 거죠. 자, 합유자 등 지분, 지분. 합유는 지분이 있다, 없다? 있는데 등기를 못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합의 집은 등기가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가압류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들어오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각하죠. 맞아요. 자 농지 나오면 전세인지 확인하세요. 자 농지 전세는 각하입니다. 각하, 각하. 자 특약은 근거가 없으면 각합니다. 근거 있는 특약만 들어오죠. 각하. 자 공동상속인 가불인데 갑이 혼자 집관만 딸랑 상속해달래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각하 ox. 오죠. 전원으로 와야죠. 전원으로. 자, 구분 건물의 전유분과 제재사용권. 이거 분리 처분 금지예요. 따로따로 들어오면 각하입니다. 각하. 수리가 아니라 각하죠. 자, 저당권, 채권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분리 처분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각하니다 각하. 자, 여기서 이제 함정인데요. 채권자의 등기 신청으로 가압류가 실행됐대. 자, 가압류는 촉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촉탁으로 했는데 등기 신청으로 실행 됐어요 그러면 각하 해야 되는데 이 사유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요 때는 신청 말소 직권말소 직권말소 등기할 상이 아닌 경우이기 때문에 직권말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촉탁으로 해야 될걸 신청을 했으니까 각한데 잘못 기재돼도 직권말소다 맞는 말이죠 다음 가처분 등기 이후에도 그 반하는 등기 들어오면 수리한다 각한다 수리한다 일단은 받아준다 그랬죠 다음 110페이지 자, 이의신청입니다 자, 110페이지 자, 이 보시면 각하 나네 각하 각하, 자, 각하 됐으면 등기부에 아무것도 써있는 게 없어요 그럼 당사자들이 열 받겠지 왜안 해줬어? 라고 권리자, 의무자 한해서만 이의신청이 되고요 제3자는 각하에 대해서는 이의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맞는 말이죠 자, 처분이 부당하다 하는 자는 관할 지방 법원에 내요 등기소에 내야지 등기소에. 내야지. 이의신청은 법원인데 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자, 등기관의 처분 후에 새로운 사실이 나왔어요. 이거 가지고 따질 수가 없죠. 처분 시 기준이니까 그 이후 사실은 따지면 안 돼요. 자, 처분에 대한 이는 집행정 조력이 없고, 자, 기간 제한의 효력도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실익이 있으면 할수 있다. 맞는 말이죠. 관할 지방 법원은 이 신청에 대해서 결정하기 전에 법원 결정 전에 미리 부기등기 명령이나 가등기 명령이나 이런 걸 미리 할 수가 있어요. 자 상속인이 아닌 자 우리 식구 아닌 애가 와가지고 뭐로 떠듬면안 되지 그죠 이거 할수 없다 맞는 말이죠? 자 마지막 전자 신청 정리합시다. 자 법인 아닌 사단, 자 법인 아닌 사단은 등기는 되는데요. 전자 신청은 아직 준비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맞는 말이죠.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사람, 변호사,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전자신청 대리는 못합니다. 예. 그냥 등기 신청은 업으로만 안 하면 되겠지만 전자신청은 안 돼요. 자, 전자신청을 하고자 한 당사자, 변호사, 얘네들은 미리 한번 와야 돼. 직접 출석해서 나풀이고 전자신청 할 거예요. 라고 사용자 등록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여기서 살짝 조심하실 게 법무법인도 전자신청대리가 되긴 되는데요 얘네들은 사용자 등록 말고 전자증명서 제도라는게 따로 있어요 그쪽에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사용자 등록에서는 법인을 제외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는 말입니다 자, 사용자 등록하고 계속 인터넷 신청하면 되는데 얘네들이 유효기간이 3년이고요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어요 1회 연장이 안 돼요 1회만 한다그러면 법무사들 6년하고 문 닫게 그렇죠? 그래서 계속 연장할 수 있어요 자, 다음 전자 표준 양식 보이세요? 자 전자표준 양식 이거 딱 보는 순간 전자신청이요? 방문신청이요? 방문신청이에요. 전자표준 양식은 방문신청이에요. 방문신청. 방문신청이면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자도 어, 대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 전자표준 양식이요. 이런 거예요. 방문신청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전산으로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고그 입력한 걸 어떻게 해? 출력해서 출력해서 이게 들고 오는 거예요. 들고 오니까 방문 신청이죠. 요게 전자표준 양식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경우는 방문 신청이니까 자격자 대리인이 아니라도 대리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외국인 외국인 외국인도 외국인 등록을 하면 자 전자 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있다죠. 자연인, 법인, 외국인 포함이야. 일정한 요건이 있지만 할수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틀렸죠.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총론 마무리했습니다. 자 다음 주에 강론 들어갈게요. 예, 수고했습니다.